야, 얘들아. 예, 형님. 아, 우리가 그 그때 은행 들었잖아. 예. 아, 큰길 예. 저기 저기 카지노 보이지? 어, 어 예, 그때... 예, 보입니다, 형님. 저기 그다아가 풍부하대. 오. 근데 예. 야, 예. 예, 알겠습니다. 이알겠습니다 아들 총알 한 개씩 찍어, 각종. 예, 저 형님 주시 사주신니 권총 들고 있습니다. 아, 저기 나 뭐가 있는 것 같다. 어, 어, 어디 말 어디 말 어디 말입니까? 명하나 본거 같은데 너무 아그왜들 일로와봐 전 안보이는데요? 예아예 내가 오늘 새, 새로운 차를 하나 뽑았다 어, 형님 멋지십니다 어 멋지 일나들 가자 야, 알습니다 진짜 진짜 진짜 진짜 진 얘들아 예 알겠습니다 야총다집어어어예 걸어 걸어 조심스럽게 예. 조심스럽게 야 여기 되게 뭔가 신기한 곳이군요 나 여긴 그렇지 또두박장인데 너무 아탈 어디에 야 이순남이 어가 예. 예, 해킹 넣어갈게 네 예, 그럼 예, 그럼 망보겠습니다 그럼 샷컨전을 망보겠습니다 그래 거의 앞에서 타고 있어 우리가 무전 칠게 네 알겠습니다 무장 챙겼습니다 네무장 말고 무전이야 무전이야 무전, 무전기 이제. 무전기 챙겼습니다 아무 데서 대기하고 있습니다 아니, 제가, 제가, 제가, 제가 우리 막내 나중에 계속 가겠습니다열긴 맞네 열긴 맞네 니가 오늘 전차은 본가 없습니다. 어쩔 수 없이 아직... 아직이 아닌, 아닌 것 같아... 닌것 같아. 무조건 끊는다. 알겠아나 놀지 말시켜 봐. 알겠어. 마지막은... 마지막은 봤어. 마지막은 그자체 바로 온다. 네, 알겠구나. 다 지금... 자, 자, 자, 자, 자, 자, 자, 자, 자, 자, 자, 자, 자, 자, 자, 자, 될 거야. 자, 자, 자, 자, 자, 자, 자, 자, 자, 내가 여기 다파악하 왔어. 역시 형님, 대단하신다숨어지어대 수수수수. 오! 개이신 네, 이거 쓰레기야. 쓰레기. 쓰레기. 쓰레기. 쓰레기. 쓰레기. 쓰레기. 쓰레 어니가좀따가온것 같습니다 아 이제 구야가려막 먹어라 방금 보라것같은경찰올 예, 수도 있어 빨리 깨겠다 알겠습니다 됐다 음... 오! 역성님 대단하십니다! 내여기먹내 여기. <웃음> <웃음> 대원이 여기서 힘들 일해가지고 여기 딱 보이지? 아래에 저기 다야 보이지. 예 보이지가. 아무도 없 진짜. I got a bottle of patron a 에 m not really c a l l 이 n g Here we go. i 아, s about to go down. Let me know. I'm a buy another round, low, ground, 아, o 아 n d 아, 어나야나가야 날아, 되지? 아 그쪽으로요. 아 그쪽까지 야려면 나. 여기로 나가봤안 돼. 그 이쪽으로. 그 알겠어. 아.. 상어 아, 네, 어, 막내 무서구나아야 야. 빨리 야. 야, 가자. 야알다 예, 야! 어 별로 없었지? 예 뭐.. 뭐.. 었어어깐만 뭐, 뭐, 뭐, <목소리> 어디서! 어? 됐다. 나리 뿌지겠다! PC 그무리들 해야 리치하다 우기를 <놀라>. 내려놓고 포항을 하라! 형님 여기까지인 것 같습니다 우리 야! 아, 야! 야! 야! <놀람> 야! 아! 야 잡아, 와, 가 정균 좀 파는 거야 알겠습니다 이야아아아아아아아악 이야아아악 아 자! 니네들 니네들 죽어봐! 우리 휴! 휴! 여기 휴! 휴! 휴! 휴! 휴! 휴! 아, 아, 뭐아 맞다 아, 아, 아 맞다 우리 잘 폈지? 카지노에서 진짜 야 그러니까 내가 잘 다니라 했잖니 얘들아 죄송합니님 제가 몰라 겠습니다 다들 아, 아, 아, 네, 나오고 아직... 응냄응냄 시간인가? 응. 아. 어, 우리 교도소에재수가 3명밖에 없어 아어허어어어어아어어어어어아아어어어어아아어어어어아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 아니 아. 아, <웃음> 아. 아. 아. 뭐야 저거 <웃음> 뭐야 저거 뭐야 거다 아. 저거 다야 저거 뭐야 저거 뭐야 저거 뭐야 저거 뭐야 저거 뭐다 저거 뭐야 저거 다 여기 어어빨라빨 응. 응. 응. 빨리, 빨리 가 전에 우리만 스고있었 둘이 우리 맞춰 가! 이러면서. 빨리 가라 빨리 에 들어가도록 알겠니다 야, 이제 그려야 안안 예? 이그려야 예. 예. 밥에 갔다 오는 예. 거. 예. 온다 아, 진짜, 진짜 보여주게 따라온다. 밥, 어? 나, 음. 밥. 어? 야! 밥먹는다밥먹는다 밥 예, 알겠습니다. 지금 시간이다 여기 나가지 말고. 어디 가냐? 밥이, 아비 여기 감자튀김밖에. 아유, 역시 그런 거였 얼마나 먹으려고! 어이 빨리 돌아가거라! 넌 예? 무엇이냐? 예? 아, 네? 가고요우리숨기 어디가! 어디가! 다시! 빨리 세요다 네. 네. 먹었습니다! 아니 운동하러! 나를 야, 안 된다 요 빨리 다라 빨리. 에이, 빨리. 에이, 리에 빨리. 에여워 빨리. 아, 끊임없 운동장 가서 바기를 돈다 에이. 네, 알겠습니다 수석 에 수석한 집 하면 가만도안 된다 장학자원 내가, 내가 몇번퀴인지 알려주기 알겠습니다 주가인 수석 <목소리> 아니, 헬스야, 헬스야, 헬스야. 음, 네, 네, 네, 아니 빨리 달려! 셋, 셋이 안들었 아니 어 5년 전 일이 생겨합니다너뭐 있지? 너뭐 있지? 너 너! 너왜 뭐지? 뭐냐 싸워. <목소리> 야, 승관 한한 야, 얘잡아 야, 뒤열봐! <목소리> 아니, 아니, 그런 거 있잖아! 그래, 그래, 그럼 아, 어? 빨리, 갑니다. 어, 빨리 가, 니아 빨리 니 아니, 예. 빨리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이에요 아니, 아니, 아니, 아어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지않습니다아 예... 자! 세 아니, 세니 아니, 아스한니아더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니, 니다니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니, 니다니 아니, 아아 야, 아. 일어나라 일어나자 아! 다음은 헬스다 헬스요? 헬스? 저 못해요 못합니다 아, 아 못해 오. 빨리 가 빨리 아아 헬스로 오고 헬스로 오고 포즈못겠가 멈춰라 어 포즈문 검사 아 일어나 일어나 희생한테는 아무도 없, 아무도 없다어 얘한테 뭐가 있을 것같 내한테도 아무것도 없어. 그냥 휴지를 하실 거야. 이거, 이거.. 이걸로 뭐 하려고! 아예님 화장실 하지 않을까요? 아, 아 근데 왜.. 공부다 헬스로! 네, 따라오거로! 어, 아 예. 아도이 예. 예. 경찰이도 어, 헬스 해야 경찰 한다. 난 이게 싫어. 물론 경남도 한 해! 해! 힘들어! 아! 당선. 거야, 네, 아마가 뭐죠? 잘해! 이제 다장은 막둬 야 알겠어? 은유맛이 딸리기 우 아, 우 우우 아우 우우 우우 우우 우우 우우 아우 우우 우 아, 우우 우우 우우 우우 우우 우우 우우 우우 우우 우우 우우 우우 우우 우우 우우 우우 우우 우우 우우 우우 우우 우우 우우 아우우 아, 우우 우우 우 어? 한 했으면은... 아니 저희 축구하고 싶어서 뛰는 거예요 아니 어, 택피시 막계 어, 거기서 잠깐만 웃어 아, 아니. 비든이. 비든이 뭐 됐어, 그냥, 그냥 데, 네? 님님 그냥 그냥 시데도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미 네. 다 근데 왜얘 뭔가 있어? 아까 쉴딩 이상이 나왔도제에뭐하는 아야, 뭐 아야. 유카이드 형님! 유이드 형님! 아, 서 아, 저 달리하고 있어요. 아, 아, 아 여기 네. 오세요. 에, 네, 에. 네. 경관님들, 아, 경관님들 네. 잠깐 로오세 경관님들, 보세요 아, 경관님들. 경관, 경관님들 네. 저한명 모르겠습니다. 이리로 와보세요. 이게 뭡니까요? 거기는. 그 공사하는 곳 아닙니까? 거기는 너가들 달리던 곳이잖아. 어, 없어. 없어. 그 이걸로 트레츠가 트레츠가 여기 있지 마라! 가라! 아, 저, 가라. 저기 제가 알기로 가라. 거기는 옛날에 전설의 가라. 5인방이 가라. 탈출했던 곳 아닙니까? 아니! PCS가 어딘가야! p S s 단독 행동하지 않습니다! 플레시 가는 거에 단독 행동하지 않습니다 얘기하고 갑니다 반성현입니다 아, 네, 네. <웃음> 이 자식, 이 자식, 이 자식, 이 자식, 이수있이 자식, 이 자식, 이 자식, 이 자식, 이 자식, 이 자식, 이 자식, 이 자식, 이 자식, 이 자식, 이자 자식, 이 자식, 이 자식, 이이 자식, 이 자식, 어? 어? 1짐지 않는다 가 죄송합니다 가어 어? 예예 죄송합하나한 세대다 하나 하나 하나 네. 정신을 차리자 둘정을둘 수고 네. 네. 차리자 하나 다둘 아, 정신을 하나 자리자 자리자. 자리자. 자리자. 자리자. 자자리자 자리자. 자리자. 자리자. 자리자. 자리자. 자리자. 자리자. 자자리리자 아니수 아니 아니 못삽니까 뭐 죄송합니다. 아 이제 전녁자가지 않습니다. 들어갑니다. 신씨! 신씨! 여기 아니다 가세요. 여기 아, 아닙니다. 죄송합니다. 월아직 사밖에 없다 이 말이야. 도생히니다 들어가 빨리! 아 예! 모두 들어간다! 신씨! 아 오늘도... 오늘도... 밤 아, 언제 되지? 가고싶은데아 지금 갑니다. 네요. 보관님들이 네. 네. 티라있게 뛰어야지 뭐. <목소리> 아 나도 들어가서 잠을 잤 오늘 차 생긴 하루였어 대장님도 아, 퇴근할게요 제가 고생합니다. 아, 맙습다 갑자기 아, 아, 네. 전에 소집품 검사 하나 들어록셨다 헬스가 가진 게없 제가 하겠습니다 시어가시죠네알겠습다네아이이어다아 어어 <목소리> <목소리> 어. 어, 카지노 어어어어어어 어. 어. 어, 어, 어, 어. 아, 아, 갑자기 무전 소리 어 무슨 어 형님 탈다 오케이 니다고 <목소리> 예, 알겠습니다. 나가가야되겠다 나가야 니다나가다 나가야 나가야 되겠습아가네아 일단 자동가서되하 나가야 되겠습다나가다누가 달라요. 마가겠습니다나가겠습니다 나가야 다 I n 가 e 안 a laugh. I need a laugh. I need a laugh. 어! 어 피디야! 피디 일어나요! 피디 일어나요! 어디야? 아, 진짜? 어. 진짜? 어. 피짜잘고있 <웃음> 형님 이럴 줄 알고 아. 이럴 줄 알고 제가 많이 팀을 준비해습니다마우잘고피디잘자는데 네, 음. 잠깐만 어? 무슨 어. 어. 일이야? 깼다피야어경찰다 형님 튀요 그냥 박스! 아니 저는... 저는 이 아이! 만수가 일정이었어! 잠깐만! 아이! 젠장 이럴 아두리가 택시가 이려 아이 내꺼 더틀지네 에? 지켜봐! 전부 다이려 아이 이 내가 다잘 준비했지요! 이게 다 만수 너 때문이야! 망했잖아! 어 형님 총을 쏩니다! 아이고. 빨리 헤이기 험치는게 겠어요놈들 거기 서라 맞아 빨리 서리 서라 이벅삼겨두서 하하 또이 대장님 그리십니까 하하다수조용해 만수 조용해 지금 다 탈출했습니다 빨리 잡아야 됩니다. 네. 제가 빨리 도전을 하겠습니다. 여0 남아. 비수에 들리고 운행을 할 것이기에 운행에서 제기를 타는 것이 중요합니다. 어, 나 더... 오케이. 네. 어, 형... 어, 형님, 형님 밑에 경치에도 이긴 것 같습니다. <목소리> 네. <목소리> 아니, 잠깐만, 아니, 아직, 아직, 아직, 아직, 아 아직, 아직, 아 아직, 아직, 아직, 아직, 아직, 아 아직, 아직, 아 아직, 아직, 아직, 아직, 아직, 아직, 아직, 아직, 아직, 아직, 아직, 아 아직, 아직, 아직, 직아고아 난 초기 장두 경관 아주 초기 좋은 어, 형님 여기 아, 주시할 때남겨주군요 아, 역시 형님이십니다. 아, 아이고. 아이고. 야 형님 네. 역시 중대 철수 있는 이게 제 세우시군요. 그래, 그래. <웃음> 나오면은 내가 가시고사달라니 다음 사합니다여까지 다음, 다음, 오신 오신 다음, 오신 오신 다음 형님. 하이, 에어컨... 아, 일단 살려주 어, 당사인 아니에요. 여 우리 네. 우리 땅으로안갈거든 어, 건데. 어, 오! 아주 어리한테 어, 대장, 이인 땀으로... 미안 여섯 개, 아여는님 흩어지게 좋을 습니다 예, 다내려 예. 왜 내가 따라가라고? 저는 정비서도망갈게요 아, 무서 가는 저는 정비도가 있습니다, 형님. 어, 마반대에있 나이냐. 아니, 아니, 빨리 진 밑으로 도망가야 돼. 아니, 야, 야, 따라, 타, 이놈아. 타,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니, 니 아니, 아니, 아 야,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이니 아니, 아이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니, 다니아 아무튼은 아이스까지 잘하는 거에 부담한다고 하면 좋더라고요. 아이스크림 달려온 거 지금까지도 몰랐다고 한다. 야, 아버지가... 스주혜 이거 들어가고, 내가 다른 기회로 만들겠다. 알겠습니다, 선생님.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알다알겠다 여기가 있어 다 했을까? 던들어놈들 여기 올줄 알았어 던져 야 미치해 이 제가 쫓겼습니다 여기서 만수를만수를 지킬 수 있어 아 뭐야 나한테 지킬 수 있어 붙여줬잖아 애는밤에 던져야겠어 치다 응 하지만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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왔습니다. 아, 너, 아니, 탈수... 아마... 있다고? 도망가 주아 아! 무슨 일이 나중에 아, 아, 아, 아, 저 피라미드 한번가봐야겠습 일단 일단 나은행가야다 먼저... 알겠습니다 님. 제일 은행으로 저도 은행으로 가겠습니다! 저는이하니다 <목소리> <목소리> 웬 니가 아는데. 따라오자. 어, 판다. 미친 미친 미친 미친 미친 미 미친 미친 미친 미친 미친 미친 은행으로 간다 합니다 빨리 막아. 야, 빨리 미친 먼저, 미친 미친 미친 미 어, 미친 미친 미친 미친 미친 미친 자, 지금 헤기레터 게임이었지. 저리가 리어터 잡히냐? 안돼. 문문문 잠가. 오케이 됐다. 안돼 문 잠겼습니다. 제스가제스가 예. 아직 은행 터나 거짓말 했다. 난 비행기 탈 거다. 죄송합니다 님. 예. 네, 난 비행기 탈 거다. 제가 그런 돈을 가지고 가겠습니다. 열릴 거야. 야 빨리 공항으로 와. 이자이 제가 권을 챙겼어요! 가 내가, 좀 빨리 옵시다. 됐다. 내가, 내가, 내가, 내가, 내가, 내가, 내가, 내가, 내가, 내가, 내가, 내가, 내가, 내가, 내가, 내가, 내가, 내 내가, 내가, 내가, 내가, 내가, 내가, 내가, 내가, 내가, 내가, 내가, 내가, 가 내가, 내가, 내가, 내가, 열쇠 찾아야 돼. 됐어. 으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리라 경찰이다! 어 방금이 어, 왔구나! 비스킹 빨리 와! 자, 아전 좋은 음식을 겠습니다 형님! 뭐 어, 이제 비행기 타 죽겠다 니다 경찰들이 비행기에 폭탄을 심었다다고 합니다 형님 안됐다야 응? 죽어라! 요리도요이렇게잘 피하는 거야? 리에서 밤도. h 너 y hey. I'm funny. I'm funny. I'm funny. I'm f 다 n n y I'm funny. I'm funny. I'm funny. I'm f 야, 야 네. 뭐야 저거? 네, 빨리 형. 빨리! 야. 됐어! 시작! 시작! 시작! 시작! 어디가? 소리가! 아 여보세요! 행류! 행야 행류야! 지마 네? 빨인다 이저비행산 비행기, 비행기, 비행기가 락한것 같아 사가사요사아아돌아가도잘 아, 아, 아 있거라 네따불렸다봐 먼저 가겠습니다 예, 돈 이제 내거야 어? 성이야 너는 이, 얼마, 그치, 그치, 얼마 안 됐지 이제 얼어이야야 형이 정리 먹어야지 지금 타이밍! 아 어, 들려 들려 들려 지금 어떻게 됐습니까? 어떻게 됐지 놓쳤지 아 가고있다! 빨리 운동으로 들어가 내가 지금 밖에서 대기하고 있으니 괜찮으세요 미도, 괜찮아요 위도 못 있어 저기 올라갈 수도 있잖아 빨리빨리 빨리. 아, 보내 중에서 해이로 뛰는거야 네. 예 이리 없어 됐다, 됐다. 성공이야! 야야야! 야. 너무 좋아한다. 몸치로고 몸치라고 해주 살아남아라. 성공이다! 아. 하하 이게 어. 어. 어떻게 된 거지? 너이 자식 어떻게 저차온 거야? 나 잘한다. 이거 말이야. 너, 너 서나어게살 <웃음> <웃음> 자네, 혹시... 이... 너의 장치로 막보라 거기 마이크가 있다. 우린 이 수가... 내가 도로 가야겠어. 잠깐 도지 말라고. 자네, 나 거래하지 않겠나? <웃음> 어르가 <어이, 제가 웃음> 도로 왔다. 아. 자네, 나의 동료가 되지 않겠나? 알았다네 여기 어때? 고맙다네, 그, 그, 그, 그, 그, 내가 알려준 장소로 오게. 잡았어 가봤어? 맨가왔냐고 아, 여기요. 아, 이쪽이 아, 이쪽에! 아, 이쪽에! 아, 아, 이이 아, 아. 잡았을안 잡았습니다! 놓쳐버렸어 진짜! 근데 왜 계속.. 몇 번이 무시하 니가. 야 이제 됐다! 응. 형님 도 이제 마지막으로 뭐, 저희, 뭐, 저희 뭐, 뭐, 뭐, 뭐, 뭐, 5년 전에 못했던 일을 하는 겁니다 저, 저, 어떻습니까? 그 잠깐만! 막내! 막내는 카즈에 가 겁니다 제가 말을걸든요 이곳에 나랑 같이 베 떨어지는 걸로 했거든요? 진아니다어 카지노로 가면 오늘 친이 이제 끝납니다. 이제 이 나라 뜨는 거예요. 난캐다로 가면 넌 어디 갈 건가? 저는 카지노로 가겠습니다. 야오 형님 잘 왔어요. 아우 차가... 끌어졌어. 형님 근데 이제 저희 어디, 가, 어디 가야 할까요? 야, 니, 야 민지 여기 차 털고 나와. 나난 나 다른 데로 갈 테니까. 아 근데 저는 카지노로 가겠습니다. 응. 뭔가, 가진으로, 컨텐츠 붙일 것 같은데. 내 차가 꺾였어 가준으로 가야한다 가야돼 빨리 돈을 지키기 전에 뜬거야야돈지이고나나 나, 그냥 들고 다른데로 우린 다 오케이? 이새들이불려있어면서 잡기가 쉬워 야, 낙래는 또 어디갔어 요 낙래는 공원에서 길어에서 제가 지키게 었습니다 이 공항으로 가면 되나? 네, 예, 공항 먼저 가주세요 제가 카지는 통담에 비즈에서 침해시는거 가겠습니다 오뉴이었어난 현상이 붙잖아 진짜 아, 직뭘털어어야지 자, 일단 어. 제가 칼날서나 잠깐 꾸러 가야겠다. 어? 어, 형님 이정수에 뛰어 야, 나 거기서 버티고 있어봐. 내가 지금 가고 있거든. 예, 알겠습니다. 덩클한테 조심해. 예. 밖에서 잠복근부 할 테니까 이정 바로 보고 할게. 알겠습니다. 카지노가 어디였더라 미치가 됐다! 이근이야 여기였나? 검시가 많이 떨어건구나 저희도해서 중에 조금근은조금밖에 없구만 조심조가 후 아무래도 차가 많아가지고 그네스로 먼저 온다말 매우 달릴 거야예 알겠습니다 오신 지금 가도록 하 오, 굉장히 위험하니다 되겠어 아시 조심 오 반복한다 뭔가 오고 있다 되겠 아, 알겠습니다 최대한 빨리 통치로 나오겠습니다 오어 큰일다 네, 얍 뭔가 딱한거리는데오이 네, 가자 네, 보세 오케이 아이 빨리 됐다 공공이야 드디어 뭐 어쩌고 거헬기 핵이 같은 소리가 들은 거 같은데? 핵이요? 네, 마이만 안돼. 이카마야 핵이가 온거 같다 알겠습니다 잠꼬모중이 알고 있어라 오케이, 성공! 헬기가 날못 보는 것 같다. 알겠습니다. 아무래도 그 드리는 거. 헬기가 많이. 두 개가, 헬기가 두 개가 됐으면 좋겠알습니다 제가 네, 빨리 흠치고 가겠습니다. 헬 d o n 했다 n 모가 I 헬기 n t 했다 o w I don't know. I don't know. I don't know. I don't know. I don't know. I d 정체 들어서 빨리 a l 아기경체를 н і l e g 아 fam o n d 이리 이 정도인데, 이 정도면. 이 정도면. 이하고있이빨도면이 정도면. 이 정도면. 이 정도면. 지정다면이 정도면. 어. 정도면. 이 정도면. 이 정도면. 이 정도면. 이이정이정도이정도이정이이 어? 형님 여기 무보단잘 뭐 있습니다. 누구지? 어? 어? 누구야? 어? 장교. 잘해 어찌? 형님 제말 믿어주십시오. 이놈은 경찰이지만 저희 편입니다. 애나 죽고 싶어. 저 저와 따로 할 말이 할말 있으시니 이쪽으로 오시죠. 왜그래서 말해? 아니 네. 음, 음. 저는 왜 신뢰할 수 있는 놈입니다 그러니 저는 믿으셔야 합니다 그래 저희가 아, 탈출할 아, 수있는니합니다 형님 죄송합니다 발에 들어도안쇄안전나는걸 이거 보여 알겠어? 그럼 믿는걸로 하지 예 네. 그럼 가시죠 자 그래서 자네 이제 우리, 우리 편우이니 어떻게 계획 할셈인가 공항은 당연하지만 이제 탈출할 시간이네. 경찰들이 오고 있어. 경찰들이 오고 있다니 일단은 따돌린 게 먼저군. 그렇다. 일단 아, 공항으로 했다. 공항으로 가야가 빨리 스제가 우리 기차 타고 간다. 내가 내 내구성이 좋아. 오늘 맞아서 그래. 무릎을 저 하겠네. 로 출발. 우리 다른 곳있니검사들을 빛나자. 네. 하다아 형님 내한테 문자 문자 내었어 지금 공항이 이 깔렸다고 합니다. 기봐 왜 사러 가시죠 형 아니 아니요 그럼 도라 예, 무사히 들어오시죠네 공원에서 만나는 걸로요 산들둥보이 안하시면 전체도못 찾을거다 전다다나가에시오 저도 가고 있어 저쪽으로 헬기 한 대가 가고 있다 조심하시오저으로이동하겠저으로겠 내공해 가서 그래들 있는지 모르겠는데 이야어디가지 버티하니더님? 이기가 여기 어이, 거기들 사실 우리는 여기로 안 가고 다 거기로 갈 거라고 우리는배타고더한다 안녕 따로 오면 따로 와봐 경찰, 경찰들이 제, 제, 저들을 쫓아오는 틀에 타고 나 빨리 비행기를 아니 이랬어, 경찰 여기도 있잖아, 어떻게 이러니 경찰은 찰은또네일이요 <무늬> 음. 음. <무늬> 아, 아, 아, 지금 이야 지금 두 차가 썸네일이요. 나금시 차가 썸네일이 지금 지장을가썸도일이요이금이 지금 가지가 지금 뿌리가다제가썸네일 운영오고 인규야, 인지버텨 한다. 들인즐거웠다그럼 이제 도둑사랑으이보고 너무 너무 멀어서 안 맞아. 지버텨 한다. 마무하버텨 한다. 예! 내가 니가정상서로내으로 사는 니 내가 정는아다 거! 아니, 내가 정로는가정하 거! 아. 냉띔 어. 자아 ,그. 아. 바퀴가 그 完蛋了 퇴진라는 아, 아, 아, 거라으어사 아니 졌어 경찰이 도망간다 경찰이 도갑니다 반복합니다 경찰이 도망갑다 도망간다 도망간다 이거 따라보고 있다 아, 저는 빈게올 동안 빈게올 동안 망을 부릅시다 있겠... 아니다 경찰 한 남아있다 반복한다 경찰이 남아있다 몇 명이 남아있지? 한 명이 남아있습니다 내가, 내가 차가 한 개만 있을 줄 알고 어린 도 없는 줄 알고 스 위험하다. 난 차가 많지. 오늘 즐거운 수. 오늘 나아복한 다. 어 g 나 t to battle up a throne a 안무 take shots like a i t s g o n i e s l e m t r a n e e t i s s o a s o I look u 죽 I look up. I look up. I look up. I look up. I 안 o o k up. I look up. I look up. I look up. I look up. I look up. I look u 다 뭐이다도님 아, 잠깐만 다 이게 어 터질려는가? 이게 가고 걸어. 피게 열어 어 반복 걸어. 피게 열어 주고 가. 노초. 전 죽여. 안 됐다. 모의자, 야, 빌린다, 빌린다. 어, 빌린다, 여기다! 원래 구이 내가 지금! 지금은 지금! 지 지금! 나금 지금! 지금! 지금! 지금! 지 지금! 원금 지금! 지금! 지금! 지금! 지금! 지금! 지금! 지금! 지금! 지금! 지금! 지금! 지금! 지금! 지금! 지금! 지 지금! 지금! 지 지금! 지금! 지금! 지금! 지금! 지금! 지금! 지금! 지금! 지금! 여기 올라가헬기 훔쳐서 타고 올라오게! 오이 여기 헬기야, 쪼그릇쪼! 때마침! 쪼그릇쪼! 남들이 비행기 날개를 포커시키려 한다! 여우 좀 봐라! 날개 포커? 날개 포커? 이놈들이 여기가폭커하시는 건가? 아니, 그럴 리가 없어 설마! 저 설마! 저 설마! 익숙.. 뭔가 있을 건데 우리 가면 쓰고 있어, 다행히. 우리 얼굴 못 봅니다, 형님. 응. 음. 이내핵결가 있다. 아시야, 빨리 오시나 피가 없어. 나 이거만. 이제 모두 다 탈출하는 거다. 총알 너무 많이 많이 많았다. 저 경찰이 있구만. 걱정 마시오. 텐센트. 하나. 자리 끄라 이 세상아. 우리 이제 보자라벤스가내 무기가 모두 망가졌어. 걱정하지 마세제 무기가, 무기가 제 무기가 있습니다. 저들이 어, 아니 저기 동수리 저 처음이다 저들이 비행기를 탔다 저들이 비행기를 타고 이득한다 아, 폭발팀은 비행기 날개줄을 폭파하라 폭파하라 뭐라고? 폭발이라고? 뭐라고? 폭발 어어. 폭발 3 폭발 카운트다운 하지 마라 무정기 무정이 뭐라는 것 같습니다 이 폭탄은 가짜였던 건가? 어? 아이폭탄폭탄해라 해양팀은 지다 해양팀은 지드디 탈출한 것 같고 나 혼자 탈출해야겠다 어? 어? 어잘 냈어 잘니다스가그 자릿불 와제을 태포한다 어 안돼 아피가 작동하지 않아 아 작동한다 와... 아 이럴 수가 어 진짜요 진짜 어그로 어디 있어아네 형님 가시죠. 제금은탈출던 친구가 있었는데. 지원을 좀, 지원을 한명 빼고는, 한 명을 좀, 어둠지안 나서에 체포했다. 체포했다. 지원, 이동, 포차량을지원좀 하다. 지원을 좀 응. 하다. 포동차량 지원받은 지원받은 중. 시원가능 중. 와, 순간이 아프다. 빨리 가! 진 여기 어디야? 도쪽 어디? 안 돼! 내가 또 잡히다니. 이거한명 어디 갔지? 안 돼! 보내준 위치가 오 어, 형님 응? 드디어 응? 찾았다 응? 형님 오 어, 맞는가 아, 야 형님 개인성에서 잘 살고 계시는군요 아 정말 부럽습니다 저는 뭐 저도 뭐잘 살고 있습니다. 에어 지나는. 알자. 뭐 형님 잘 사는 것도 받고. 저 이제 가겠습니다. 알자. 그럼 다음번에 또뵙도록 하죠. 네, 아이 만수한테 편지 와가지고 중국으로 왔네. 네, 자, 여기 또 있다. 여기인가? 한번 가봐야겠야만수인놈잘사 어. 대단요. 그 우리가 훔친 돈을 이렇게 만들어. 오, 짜, 대단한데? 뭐야? 아, 만디있아 이쪽인가? 만수야~~ 어야너 자식 대단하잖아 어언니 음, 어떻게 그럼. 그렇게 야 중국이 확실히 죽긴 좋구나 그래 어. 네, 너뭐잘 사는 모습도 많으니까 뭐 됐다 응네잘 어. 살고 응 어. 그냥 돈 필요하면 완전히 형한테 연락해 알겠어 매형 간다 응잘어어 응. 응. 응. 어, 머리가 깨질 것 같아 응 여기는 어디지? 정신이 들어 잠들어?